날씨가 엄청 덥네요 오늘 이거 국민반찬 어묵하고 이거 이제 까리 고추하고 좀 같이 절여 보려고요 어묵 4장이에요 4장 까리 고추는 200g 너무 크니까 반 잘라서 이 까리 고추도 내가 농사진 거예요 파도 미리 좀 썰어 놓고 어묵은 좀, 좀 기름을 한번 빼줘야 되니까 깔끔하게 뜨거운 물로 한번 튀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금유를좀 두르고. 네 꼬추가 이렇게 파랗게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같이 어묵도 볶고 어묵이랑 너무 어묵. 간장 굴 소스 하나. 여기는 물을 좀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데 낙불로 은근히 좀 쪼려야 되거든요 쪼릴, 쪼릴 때마늘을좀 넣어주고 이거는 천연 조미료 저기 뭐야 새우하고 메르치 가루 물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어줘도 괜찮아요 국물이 좀 있는 게더 좋으니까 아, 약불에서 요한 5분 정도 중간에 젖어주면서 졸였어요 파좀 넣어주고 네, 후추 참기름 좀 넣어주고 네. 아, 까르꼬치하고 어묵볶음을 이렇게 했는데요. 이게 맛있어요. 여름에는 가끔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네요. 감사합니다.